어, 천일 복사입니다. 음, 어, 잘들 주무셨어요? 어, 지금 시간은 마침, <웃음> 8, 8시 25분이네요. 음, 어, 너로 천일이, 그, 진실, 어, 조금 전에, 에? 그, 전환 인사 올렸고, 힐링 입장에, 어, 이제, 예. 오늘도 변함없이, 어,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 나눌까 싶어서, 어? 어,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어,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어? 목요일. 양역으로는 1월 5일이고, 음역으로는 12월 14일, 개일, 개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응? 응.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웃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조상, 각 지방, 조상. 응? 각 집안 조상들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각 집안 조상. 아, 천일이 제작기를 걸어오면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진짜 그 잘난 집안, 잘난 집안도 조상님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 조상님들도 있어요. 있어. 어 아, 파워풀하고 진짜 큰 집단도 이러고. 그러고 있는 그 조상계, 저 조상들도 봤고 집안 각 집안 천일 집안이 아니고 또 반면에 음 그러니까 소집단으로 한두번 이렇게 이렇게 보여준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 천일이 어, 물론 우리 전처 그 애들 엄마, 애들 엄마 집안도 진짜 막강했어요. 애들한마지막 조상들도 막강했어. 내그 천일이 그아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 어쨌든 오늘 조상 얘기예요. 각 집안 조상 얘기, 조상들의 그 파워풀한 그런 얘기를 잠깐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 목요일인데 목금토 어 내일까지 하면 작년 연말이 천일이 릴레이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거의 날마다 끌고 왔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앞으로 오늘로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까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영상 을 올리고 당 뭔가는 좀 조용히 좀 있을까 <웃음> 싶습니다 어, 이천일 이 미천 바닥 났냐고요? <웃음> 바닥 났어 <어휴. 웃음>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 하루 일과 마냥 이렇게 올렸는데, 어, 조금 이제 좀, 당분간 좀 쉬었다가,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쉬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그냥 방송을 올리되, 이렇게 연속, 어? 연속, 연속극 비슷하게 시리즈를 막 계속, 아, 어, 요거는 좀, 한동안에 이제 좀 자제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음. 아, 그 옛날에 이 어느 조상들 중에 천일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중이 됐다고 하냐. 응? 중. 스님. 중이 됐으면 큰 스님이 됐을 제자가 이 천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 조상이, 그집 조상 대빡이, 근데 그게 좋은 관계로 만난 게 아니고, 좋은 관계, 좋게 상면한 관계가 아니고, 쌈박질, 쌈박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안 조상들이랑 천일이랑 틀어졌어요. 틀어졌어.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그때도 천일이 딱 들어서 알았던 게, 아, 천일의 위치가, 이 제자의 위치. 천일 레벨, 천일 등급, 이러한 것들이, 아, 그 정도 위치는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적이 있어요. 어, 천일, 여기, 천황정사를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천일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많이 잘 알,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건데, 그, 그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응? 어디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음? 아마 제는 생각에는 어디가 면뭐 사기치든 살아있으면 사기를 치든 음? 사기를 치든 아, 뭐 꼬꾸라졌든 그럴 테고 아니면 죽었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아, 그사람내력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저기 그 내력이 지, 본인 출생 내력이 서자예요 서자 서자가 뭔지 알죠 응? 서자 에, 그 혼인 외 출생 혼인 외 출생 <웃음> 그러다 보니 그 집안 남자 그 아빠 아버지 쪽의 집안에서 호족에도 안, 호족에도 안렸어요 호족에도 안 흘렸어. 그러다 보니까 호족이 자기 엄마, 엄마 쪽에 올라가 있고, 어려서 이제 자기 아빠도 모르고 불호하게 자랐는데, 본인이 커서 제자 노릇를 하다 보니, 자꾸 자기 본집은, 그러고 보니까 그 제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이름이 생각 안나 이천일은. 응. 그런데 기도를 다니고 자기가 제자다 보니까 자기 집안 자기를막 찾고 자기 뿌리를 찾아야 되니까 응? 이러고 돌아다니고 뭐해집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당연히 뭐 자기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아빠 쪽 집안에서는 아예 호족에도 안 받고 응? 안 받은 거야. 혼인회, 자식이니까. 근데 나이 천일이 그, 그 집안에 그렇게 큰, 큰 저기가 있는지를 천일도 몰랐어요. 몰랐어. 남자 쪽. 응? 남자 쪽. <웃음> 몰랐는데, 아이 어, 천일이 데리고, 어, 훈부시키고 기도시키고, 이러고 끌고 가다 보니, 그 집안, 아, 만약에, 어, 뭐, 이, 우리, 이가라고 하자고 이가. 이씨 집안. 이씨 집안. 예를 들어서, 응? 이씨 집안. 그 남자 쪽 집안이 만약에 이씨 집안이라고 했을 때, 그 이씨 집안에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탐탁치가 않아. 응? 살아생전에도, 그 어, 그 자기, 맞다, 그 아버지. 그 제자의 그 아버지는 아마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응? 죽은 거. 이렇게 알, 알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살아생전에 자기 자손이 살아있을 때도 혼의, 혼, 혼의 자식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랬는데, 자꾸 수석거리고, 자기네 집안에 뿌리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니, 그 조상들, 조상계의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았어요. 탐탁치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손, 그 혼의 자식, 제자, 혼을 내주려고, 응? 혼을 내주려고. 잡아가려고 왔었어요. 잡아가려고.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어요. 한두 명이, 한, 천일이 와서는한2 30명, 2 30명 이상은 됐어요. 2 30명이 뭐야. 한 40, 50명? 회상도 됐어요. 잡으러 왔어. 그 여자예요. 잡으러 왔어. 잡으러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큰 강당 같은 데가 있었어요. 큰 강당. 응? 그 자기들 그 위세죠, 위세. 야,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집안 말이야. 이런 집안인데 말이야. 니가 감히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바로 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천일라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큰 강당이 있었어요. 강당이 있었고, 그맨 앞에 여러분들 절간에 가면 많이 보는 그 주지스님이나, 뭐 특별한 스님. 이만한 주장자 주장자 알죠? 이만한 막대기, 지팡이 응? 그런 거 그거를 들고 맨 앞에 제일 나이 막그늙어배이는 그런 양반이 탁 이러고 있었고 응? 그 양반 그 무리는 전부 다 뭐였냐면 전 머리 깎아 스님들이 었어요 전부 옷도 거의 통일된 뭐 승복이나 이런 걸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었어요 그러니까 한큰 스님 중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맨 앞에서 있던 주장자를 들고 있던 그큰 큰 스님 같은 그 양반이 명령을 탁 내렸고 그맨 뒤에 이 천일이랑 그 여자 어, 제자, 무당이 같이 서 있었어요 둘이 맨 뒤에 그리고 그 옆에는 맨 남자가 에, 요즘 말로 하면 뭐한 뭐 4, 50대 정도를 보이는 그런 남자가 같이 이렇게 셋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맨 앞에서 무슨 명령 같은 걸 내리니까 그 앞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스님들 중들이 전부 뒤돌아 가지고 샥 하면서 이 천일이랑 그 여자 보살 무당이랑 그 남자로 쫙 쳐다본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전면을 바라보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확 반대로 돌아서 이 뒤쪽 맨 뒤쪽에 있는 천일이랑 이렇게 오씨 이거 뭐야 이거 천일이 딱 이제 그래서 쫙 쳐다봤죠 <웃음> 했는데 내, 이 천일이 아니고 천일 옆에 있는 그 부살 그 무당 그 아이를 갖다가 아주 우르르 몰려들면서 잡으려고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린 명령이 뭐냐, 죄를 잡아라 와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또 천일이 이게 호락하라, 호락호락하게. 당할 천일이 아니잖아요. 어? 아니야. 이러니, 씨, 지고 뭐여. 야, 한 발도 움직이지 말 아, 지겨울 테니까. 그래가지고 천일이 이제 막기세좋렇게 댄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 방법이 뭐야? 주랭랑이 최고예요. 아니, 내 옆에는 그 여자 보살이 있고, 옆에는 쨍판 모르는 한 4,50대 남자 하나 서 있고, 앞에는 한 4,50명 되는 그 중들이 머리 번득, 번득, 머리가 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그냥 막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그거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 못 이기지. 얼른 주랭랑이 최고요. 청, 이게 천들이 기관청 일도 있었으면 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맨몸으로 싸워서 그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얼른 튀어야 돼. 튀는 게, 36개 주랭량이 최고의 답인 거예요그 상황에선. 근데, 어쨌든 그 위기를 무면을 해야 될거 아니야. 위기를. 에이씨, 껍장발라 흐쥬, 막, 야, 지금 막, 야, 지금, 한번 붓기 직전인데, 그맨 앞에 있던 그 주장자를 가지고는 제일 대박 그분이 음, 전이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큰 소리를 일괄하더라고요 중이 됐으면 큰 스님이 됐을 사람이 응? 어찌 일에 나서느냐 응? 큰 스님이 됐어도 될 분이 어째서 이 일에 나서느냐 하고 천일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나서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일이다 이거예요 내 일이다 내 일이니까 너는 나서지 말아라 하고 천일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천일한테 천일이 딱그 얘기 들으니까 그 순간에서 뭐예요 천일을 인정해 주니까 기분은 어때? 좋긴 좋지 기분은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장 결단을 내야 되니까 이 천일이 그 옆에 여자 여자가 끌려가는 거를 두고 보던지 응? 끌려가던 거를 손 들고 아 끌고 가세요 나랑 관련이 없네요 나 모른 척할게요 하고 <웃음> 조심하게 있던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회사일안 내줄 것 같으면 은 진짜 응? 일전불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천일이 딱 해가지고, 이제, 이 머리 딱쓴 거죠. 아씨, 이걸 왔다가 어떻게 모면할까. 저것들은 완전히 지금 사상결단하려고덤비고이 상황을 도저히 방법, 모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천일 그때 옆에서 순간,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응. 두드듯이 소리를 팍 질렀어요. 팍 질렀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만지 하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막, 막. 아니, 말없이 샘님같이 가만히 있던 양반이 한마디로 빠락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많은 그 중들이 순간 음찔을 했어요. 음? 움찔을 했어. 그 양반은 누구였냐? 이 제자. 그 여자 제자의 죽은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샌님이었다네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애를 낳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집안에 어른들 말씀 따라서 버려버리고 가서 다른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생부 응. 생부 한번 봤대요. 음, 근데 그런데 봤는데도, 모르 척하고 외면을 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생부가, 그러니까, 그 생부가, 생부 죽은 사람, 그 뒷줄에 서 있다가 서리 빽질르면서 저기를 한 거예요. 막은 거야. 그만하라고. 어? 그래서 천일이, 순간 딱 쳐다보고, 휙휙 쳐다고 얘는 뭐지? 하고 천일이 힐끗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빽질르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은, 순간 천일한데 그러더라고요. 빨리 데리고 피하라고. 자기가 일단 막아주겠다고. 어떻게? 옷이 올 시곤 하지. 그곳에 여차하면 진짜 응? 깨고락치대 생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옆에 제자를 천일이 붙잡고 끌고 그 자리를 피한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있었어. 그로 인해서 그 여자 제자 무당, 그 보살의 집안, 그, 아빠 집안이죠. 아버지 집안의 그 조상계, 그 모양을 천일이 봤어요. 튀니까 어떻게 잡아라! 했겠죠. 우르르 따라온 연락 했죠뭐답 없어. 튀는 게 최고라니까. 튀어야지 살아. <웃음> 아, 이 이야기를 천일이 왜 얘기를 해주느냐. 어, 신들 신령님들이나 신명님들이나 그분들의 그 형태나 태도는 각기 제자들마다 다 따로따로 보여줘요 따로 보여줘 근데 그 외에 조상계에서 움직이는 조상신들을 그렇게 퉁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진짜 잘난 그러니까 그 천리미루 짐작컨대 미루 그 여자 제자 여자 무당 그 아이의 집안 남자 그러니까 아빠 쪽 집안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원력과 도력과 자기네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 대단한 거였어요 대단. 그 정도 깡짜가 있어가지고 막 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자기 친정, 엄마 쪽 엄마 쪽의 신과 그 조상들보다는 자기 아빠 쪽, 아빠 쪽줄력이 워낙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 엄마 쪽의 외가 쪽 자기 자기 외가 쪽이죠 외가 쪽줄력보다는 아빠 쪽줄력을 자꾸 붙잡고 겨드어가는게 지가 살 길이었죠 었 그러면 강단있고 강단있고 잘살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다행이었던 건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는 외면했던 그 생부 생부가 죽어서는 지도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다 보니까 죽어서는 지 딸을 살리려고 지가 그 몸으로 부딪히고 응? 그 생님 같은 양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 크고 가끔 가끔 그런 장면을 보는데 대박이에요, 이거. 뭐. 대박이야. 음. 응. 이로써 알수 있는 게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에도 쳐출했지만 조상계, 조상들고 그룹이 있죠. 그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모든 수명, 건강, 수명 건강 건강 재복. 이런 것들 다 조상계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상님께 잘해라 조상님께 잘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응? 그 자기 집안의 그 조상님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러한 큰 저기를 가졌냐에 따라서 현생의 자손들이 비리비리 하거나 잘 살거나 그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힘을 써야 돼요 응? 조상들이 힘을 써야 돼 조상들이 힘을 못 쓰면 안 돼요 조상들이 힘을 써야 돼 응? 그래야 자손들이 힘을 쓰고 자손들이 잘 살아요 결론 저는 오늘도 조상에게 잘해라 하는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잘해야 되는지, 그 조상이 그렇게 큰, 그렇게 움직이고, 그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거, 천일이 제작일 한2 0년 동안 오면서도 그러한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 아까 서두에 그 천일이 그 천일 그 전처 집안, 애들 엄마 집안 얘기를 해줬죠. 그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일한데, 야, 너 일로 와. 너 있잖아. 다시 돌아와. 어? 다시 돌아와라, 좋 존말로 할때 들어와. 예를 들어 아우, 씨,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 네 집지 찾으세요. 너희 네집 자전거 끌고 가라고. 그때, 아, 그쪽 떼거지, 떼거지. 떼거지인데, 마찬가지. 다 도인 같은 게 일이 양다 이, 뭐, 일하, 있다만한 사람들. 이칼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총, 총 무장하고. 아니, 철이도 마찬가지. 총, 그쪽이 총, 총. 그래 그땐 이 천을 싸울 때 혼자 싸우고 거기는 막몇십 명씩 덤볐는데 그게 있어요 또 여기 또할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천 둘째 제자 제자가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능력이 안 되면 쌈박질이 뭐예요 날마다 도망 댕기기 바쁘고 끌려가지고 저 터지기 바빠요 팍팍팍팍 그러면 살고 어못 살지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이 천일이 못난 제자 같고 못난 자손 같으면 그 애들 엄마 집구석에서 천일 어, 와라 와라 와라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하고 말안 들으니까 나중에 강하게 에 이씨 너말안 들어 그렇게 천일을 찾아다녔겠냐고 천일이 능력이 었고 천일이 잘못 가는 제자라고 하면은 안 하지 아우 저속 시원하네 야 오지마 오지마 막아버리지. 아유, 저, 혹시, 이잘 떨어졌어. 야, 야, 야. 저놈을 짓고서 그냥 끝내버려. 진짜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천이란 데 목을 메고 그냥 쫓아다는 거예요. 천이란 데. 그러다 우리 딸아이 건드는 거, 이런이 쉬어가지고, 꺼져. 나 죽여버릴 테니까. 막 잃어버린 거. 우리 딸아이 뭐 건드려니까. 그 제자가 첫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응? 능력 거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제자 여자 부당 그 안에 그 대빡 그 스님 주장자가 콱고맨 앞에 방단 앞에서 그 양반이 천연한데 얘기했잖아 딱 한마디 한거 그거 중이 됐으면 응? 중이 됐더라면 큰 스님이라도 했을 양반이 어떻게 남의 일에 관여하느냐 남의 집안 자기 집안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일 구역이 천일이 아이 정도도 익힌 되는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 아, 이게 살다 보면 각각 각 제자, 각 중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천일이 되오는데 그렇게 그렇게 큰 집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제자가 아까 되겠지만 잘 살았으면 본인이 그 제자는 결국 쫓겨왔어요 1천일에 왔다가 1천일에 응? 쫓겨 간 거야 결국은 자기 그그 저기 그 엉덩이에 불난 할머니 따라 가지고 도망가게 도망갔는데 가장 키운,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 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라느냐 천일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같이 부듬어주고 어떻게 살긴 살려고 했지만, 그 이상 관계는 아니었거든. 근데, 하는 짓거리가 영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어쨌든 할머니, 할머니는 되게 미워했어, 걔를. 그 내가 얘기한, 이 천일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 왜 할머니는 나를 미워하냐고. 응? 어? 할머니가또 <웃음> 지가 얘기하더라고. 니년이 가야, 너보다 더, 더 좋은 년 데려다 놓는다고 이 씨가 안 가이잖아? <웃음> 그왜 그러냐 천일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뜻이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신령님 전에 신명님 전에 미움받을 짓을 했 거야 미움받을 짓을 하지요 어? 신도가 됐든 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지간에 미움받을 우리 저기 천황정사 할아버지 젊은에게 미움받을 짓을 봤잖아요. 듣잖아. 그럼 우리 집 못와. 못와요. 우연자연이로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게, 그게 신이 미워하는 데는 답 없다니까. 어? 아셨죠. 저 우리 천황정사 오시는 분들 우리 신랑 입장에 미움 안 받으려면 잘들 아세요. 어? 미움받으면 천일이 얘기했잖아. 천일은, 천일이 생각하기에는, 어, 그래, 그래, 우쭈쭈쭈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신령립전에서, 신명립전에서 미워하고, 응? 이씨, 안 가? 오지 마. 이러잖아. 그러면은 못 살아요. 가야 돼. 쫓겨가는 거야.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 나온 그, 야, 그 제자. 그 제자였었어요. 아셨죠? 음. 각자 집안. 야, 그럼 우리 집안 그 여기로 이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집안 조상님들은 어떤지. 어, 법사님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줘. 아, 니들이 찾으세요. 저번에 그 서울 제자 아이가 어 저기요, 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집안은 어떤가요? 조상님들이 안 보이세요? 그 선생님. 나중에 때가 되면 니가 보일 거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때가 되면. 본인들이 알아요, 알았죠? 오늘 열 가지 은하보기 열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때만 저기할 이틀 앞으로 이틀만 얘기해 줄 거예요. 이제 아홉 시가 다 됐네. 잘들 <웃음> 보내시고 오늘부터 날이 풀린다겠어요. 응? 조상 얘기 재밌어요. 우리 신 얘기도 재밌고 응?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또또또 말았네요. 이러면 내가 또이 천을 또 움직여야 돼 에이 참. 이게 전화기가 한 3년? 3년? 3년 이상 썼나? 아 어, 이게 시실이 이제 숙색이려고 하네 좀더 써야 되는데 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천일이 가서 끌 거예요 어? 응.